실이 아니야. 실이 아니야. 실이 <웃음> 아니야. <시리>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야안돼 임마. 너 미쳤어. 야 승완아 또 그러면 안 됐다고.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지난 방송에 이어서 음. 피 d 듀의 고가 라인업 피듀페듀 피듀? <웃음> 사실 한날 찍고 있기 때문에 옷도 네. 똑같고 네. 그냥 모른 척 해줘요. <웃음> 네. 자 오늘 피 d 듀 방송은 고가 라인업들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피 d 듀 버고 음. 그리고 시리우스. 아... 시리 아니야. 시리 아니야. 시리 아니야 시디 아니야. d <웃음> 듀의 최상위 라인업 아르테니스. 별자리 이름들로 구성이 되어있다고 네. 하는 이 피듀의 최상위 라인업들입니다 패키징부터 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웃음> 여닫지로 되어있습니다 음. 이 피듀 제품 고가 라인업에서 제가 음, 음. 오! 했던 거는 음, 음.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웃음> 플라스틱인데 케이블다아 어, <웃음> <웃음> 어, <웃음> 나는 알루인줄 알뮤, 알고 어, 되게 기대했는데 근데 이거 케이블 되게 재밌다 어 케이블 되게 좋아요 저가형부터 음, 고가 음. 라인업들까지 케이블에 음.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음. 이게 사실 요새 가성비 되게 좋다고 하는 중국 브랜드들이 음. 전부 이렇게 음. 케이블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음. 네. 저렴한 이미지들을 좀 쇄신하려는 듯한 음. 그런 모습들이 이런 데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유닛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루미늄 인클로저예요 오 진짜? 네 그래서 굉장히 가볍죠 케이블은 은도금된 OFC 구성품이 변환 잭 음. 저희가 흔히 총알 잭이라고 부르죠 네. 팁들 음. 다 실리콘 팁들이 여기까지는 뭐? 폼팁 컴플라이 폼팁 여분의 실리콘 팁이 많이 음. 들어있는데 음. 재밌는 건 피크가 왜 들어있어? <웃음> 야 피크가 왜 들어있어? 용도가 뭐야 이게? <웃음> 네? 저 지금 발견했는데 음. 여기 써있었어 케이스에 뭐라고, 뭐라고? 용도가 운동공구 유닛을 케이블에 꽂았다가 분리할 때 이걸로 이렇게 싹 분리하라고. 자, 그 다음에 시리우스, 시리우스 갑니다. 오 케이스 음... 묵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어, 얘는 뭔가 느낌이 다른데요. 어, 이 유닛이 음. 뭔가 시리우스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웃음> 어, 근데 이거는 무게감이 좀 있네요. 드라이버도 조금 음. 더 많이 추가가 돼서 수, 들어가 있습니다 왠지 좋을 것 같은데? 음. 무게감이 있어 무거우면? 음, 좋다 크면? 좋다 실리콘 팁들 사이즈별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나와라 케이스 오 야. 이건 뭘까요? <웃음> 이건 뭘까요? 케이스 와 케이스가 무거워 아 너무 무거워 <웃음> 그리고 소프트 파우치가 안 들어있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럼 저 무거운 걸 들고 다닐 데 음, 무겁게 이 시리우스 제품에는요 변환 케이블들이 좀 들어있습니다 음. 지금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2.5mm 밸런스드 음. 잭을 채용을 하고 있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연결할 수 있게 변환 젠더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소리가 너무 딱하게 슈타 이렇게 슥 하러 돌있잖아 대망의 제일 큰 거! 아르테미스 이게 지금 제일 상위라업이죠 그렇죠 짜잔! 짜잔! 뭐 어, 아까 거랑 뭔가 좀 달라 어? 다르네요 얘는 광택이 있고. 있고 이게 더 무겁나? 어 비슷해 무게네? 어, 어. 어 얘는 그 소리가 안나더잘만들었구나더잘 <웃음> <웃음> 만들어구나 어, 어. 이렇게 아르테미스를 자랑스러워 할수 있도록 음. 이렇게 붙이시면 여보세요? <웃음> 여보세요 <웃음> 3번 테이블이요 <웃음> <웃음> 아르테미스 제품을 딱 열어보고 제일 깜짝 놀랐던 거. 티타늄 하우징오 어, 진짜? 네왜 이렇게 신경 썼대 비싸니까 오 무거운데? 사실 이거 무게감은 좀 호불호가 있어서 음, 음. 굉장히 가벼워서 진짜 낀듯만 듯한 음.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 그런 분들 도렇죠 네. 저희처럼 무거우면 음. 일단 신뢰 를 해요 아 그렇죠 환자들도 있고 그럼요 그리고 다행인 건 소프트버지 복자 센스바 여기서 오, 여기서 오, 중국 어? 브랜드구나 <웃음> 어. 아, 그게 뭐야 유닛 주머니 아, 아, 뭐, 뭐. 아 유닛 주머니인가네 유닛을 음, 따로 무관하시는 음, 음, 음. 유닛 주머니인 것 같습니다 케이스에서 짜잔 이렇게 열심히 도시락이 나와 <웃음> 변한 젠더 음. 젓가락 세트 <웃음> 오 이야 야 굵기 보석 젓가락 세트 한쌍더또 있어 케이블이? 보시면 압니다 아 이걸 따로 해줬어 어. 야 대박 하나 더 우와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리우스때 음. 있었던 음. 유닛 분리할 수 있는 피크 음 그래요 홈티 음. 뭐 나머지 구성품들은 똑같습니다. 실리콘 팁 색깔이 좀 변했는데, 아마 이 실리콘 팁도 성능이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네. 반가운 브랜드가 파이널, 파이널 브랜드에서 나온 실리콘, 실리콘 팁, 네. 파이널 제품의 그 실리콘 팁 착용감이 되게 좋거든요. 음. 자, 이제 대망의 음. 피듀, 피듀, 버거와 시리우스, 아르테미스, 네. 이세 라인업을 한번 청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레퍼런스는 저희 지난 저가형 라인업에서는 시아의 산타 커밍 포러스 네. 그 네. 네. <웃음> 왜요? 드립 치고 싶어서 <웃음> 자 시아의 주수 <주스. 웃음> 저희 고가형 라인업에서는 네. 시아의 곡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입니다 쉰들리어 네. 네. 이 곡을 한번 레퍼런스로 들어보면서 사운드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낮은 라인업인 버고 그 다음 시리우스 대망의, 대망의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 네. 이거는 요 곡도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어쿠스틱한 거 들을 때가 훨씬 좋네요 확실히 이렇게 하이엔드나 고가 음...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음... 이런 뭐 재즈, 클래식, 어쿠스틱 음... 음악들을 듣기가 훨씬 좋을 때가 많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피듀의 고가 라인업의 음, 음, 음. 공통적인 특징이 먼저 네. 하나 있죠 특정 대역들이 살짝 부스트돼 있는 대역들이 있는데 그게 음악을 듣는데 즐거움을 준다면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대역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무서워하는 대역들이라 고음을 무서워하는 아, 메탈 엔지니어 아, 이상한가? <웃음> 네. 확실히 지금 피듀 라인업들이 음, 음. 상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음, 음. 드라이버들이 점점 재생력이 좋아지니까 음, 그하이때들이 음, 살짝 도드라진 음, 음, 네. 그 튜닝들이 더 돋보이게 되는 네. 네, 네, 네, 그런 성향을 보여주네요 네. 지금 73에서 느꼈던 음, 음, 음. 어, 뭔가 조금 부담스러운 하이랑은 음.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네. 음. 드라이버들이 정확하게 그 대역들을 음, 표현을 음, 하기 음,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버고 음. 그다음에 시리우스 그다음에 아르테미스까지 네. 전부 다 지금 하이의 해상력 자체는 진짜 음. 너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하이가 살짝 부스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 음, 음. 여러분들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고요. 음, 음. 밴드 음악이라던가 네. 그런 팝 음악 중에서도 음. 살짝 하이때가 많이 올라와 있는 음악들을 음, 음. 선호하신다면 조금 음. 부담스러운 궁합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저음이나 이런 댐핑감이 굉장히 풍부한 음악이거나 음. 아니면 아예 내추럴한 사운드들 음. 음.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궁합이 또 좋을 수도 있습니다 <웃음> 하나 놀랬던 거는 네. 전체적으로 질감이 되게 고급지긴 해요. 하이가 굉장히 음, 고급스러운 하이예요.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밸런스 자체도 음. 굉장히 훌륭해요. 그래서 뭐팝 음악 같은 걸 들어도 음.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재생이 음. 잘 되고 있고 특히나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음. 어쿠스틱한 음악들 들었을 때와그에어감아 음. 음. 음. 그렇죠 그렇죠. 에어감 표현이 진짜 음. 음. 아름답다. 음 아까 재즈 들었을 때 네. 하이햇이 팍 떨리는데 네. 아 좋아요. 좋아요. 가격을 한번 들어보면 얼마요? <웃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습니까? 아유 그냥 빨리 얘기해줘요. <웃음> 버고 얼마 네. 보십니까? 3, 40? 40만 원대 중반입니다. 아 여기서부터는 잘 모르겠다. 여기서부터는 그냥 비쌀 것 같아. 그치 패키지잖아요. 어, 어 패키지 이게 뭐 ]이라니까. 그냥 그냥 비싸. 어, 외관에서 아, 그렇죠, 거의 그렇죠, 그렇죠. 어나더 레벨이라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어, 확 띄었잖아 지금. 그렇지. 케이스가 이렇게 변하고. 어, 어, 어. <웃음> 네. 얼마요? 어, 얼마 보십니까? 아 몰라 나. <웃음> 100. 100. 110 후반대. 오. 네. 그럼 잠깐만, 얘는 얼마라는 거야, 지금? 케이블 3개 주는 거 보셨죠? 300, 한360 하나? <웃음> 아, 330?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네. 200. 응? 음? 220 후반. 오. 네. 와, 가격이. 좀 나가네요. 오, 가격들이 좀 있어요. 음, 음, 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중국 브랜드로서는 굉장한 음. 모험이 아닐까. 이거야말로 진짜 패기가 아닐까. 근데 이제는 뭐 중국 브랜드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 이제 그런 건 네. 있잖아요. 200만 원을 주고 음. 이어폰을 살 거야. 음, 음. 그런데 중국 브랜드 쉽게 살수 있을까요? 근데 어차피 음. 200만 원을 주고 이어폰을 음. 사는 사람은 네. 무조건 청음 해볼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 좀 다른 얘기 같아요. 들어보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음, 네. 듣지를 말아야 돼. 이 고가의 제품으로 넘어갈수록 하이 쪽의 음, 음. 퀄리티와 그 다음에 네. 하이 쪽의 색감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음. 특히 이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네. 하이 쪽이 확 오픈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초고역이 끝까지 네. 올라가 있다는 라 느낌은 네, 네, 아니고 네. 안개 낀 듯한 느낌? 음, 음. 근데 그게 안개 껴서 막 먹먹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음. 되게 촉촉하게 안개 껴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하이대역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 아르테미스의 굉장한 매력 포인트인 음. 것 같아요 네. 그 가격대에 이어폰들을 음. 구입하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좋을 수 밖에 음. 없고 네. 거기에 색감과 자기 취향에 맞춰서 음. 이 여폰을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음. 아리테미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되게 촉촉한 느낌의 하이라고 네. 표현을 하고 싶어요 시리우스 같은 경우는 음. 사실 100만원 초반대 이어폰이지 음. 않습니까 음. 재밌는 사운드를 내주고 요 네. 저는 오히려 그 베이어 다이나믹의 셀렌토를 들었을 때 처럼 음. 굉장히 좀 재밌다라는 인상을 음. 많이 받았어요 셀렌토랑은 네. 굉장히 다른 사운드긴 한데 좋아. 확실히 퓨즈만의 색깔이 있어요 네. 라인이 네. 하이에서 느껴지는 그 찹쌀떡 같은 느낌이 좀, 좀 있어요. 찹쌀찹쌀. 찹쌀. 네. 그 다음에 이제 버거 같은 경우는 40만 원대 이어폰이잖아요. 음... 사실 이게 조금 애매한 라인업이 아닐까. 음... 이 중국 제품들이나 신생 브랜드에서 네. 한 번씩 이렇게 징검다리들이 있더라고요. 음... 저가형 네. 라인업들 소개할 때는 음... 73이 살짝 징검다리인 느낌이 있었고 음... 고가형 라인업에서는 음. 버고가 살짝 징검다리 음. 라인업인 것 음. 같은 느낌이 없진 않아요. 음. 네. 물론 되게 좋은 이어폰이기는 네. 한데 네. 나머지 것들의 그런 가성비들과 음. 따져서 봤을 때 네. 얘가 살짝 애매한 라인업이 음. 아닐까 버고는 어떠셨어요? 고가격대에서는 사실 다른 선택지가 많지 않나요?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아요. 또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지금 네. 브랜드 밸류와 음. 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음. 아, 조금 음. 아, 음. 음. 애매하다. 음. 음. 이 시리우스나 아르테미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 취향적. 저격당할 수도 있어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처음 한번 해보시면 네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또 사운드픽 쇼룸이 아담하고 조용하고 네. 네. 고이넉하게 음악 듣기 좋습니다 커피 주나요? 그럼요 네. 커피 준댑니다 음료와 다과가 음. 네.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저번 방송부터 저희가 오늘 방송까지 피듀의 거의 전 라인업들을 음. 음.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네. 가져봤고요 네. 네. 저가형부터 고가형까지 그리고 이 저가형 라인업에서는 워낙에 피듀가 음. 또 호평을 받고 있고 네. 네. 고가형 라인업들도 마찬가지로 음. 음. 1 년에 단한번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을. 야 우리 이거 공부해야안돼 임마. <웃음> 너 미쳤어? 야 수만아, 또 그러면 안 됐다고. 수입처에서 지금 크리스마스 연말 세일을. 아 수입처에서.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방송도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방송 보시고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프로듀서 김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